우리 너무 대강 대강 임장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수세 조사도 안 했는데 괜찮아 어떻게 <웃음> 수세 조사 제가 했어요 단지 안에 이 평형 같은 평형이 총 34가구가 있어요. 네. 근데 2006년도 이후로 여섯 세대밖에 매매가 안 됐어요. 아이고야 계속 오래 살았구나. 응? 어, 어 2006년도에 거래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였는데 12억. 헉, 지금 9억 감정가인데 감정가 9억이잖아. 네, 근데 어, 6억에 약차 받은 대박이네. 2002015년도에 거래가 7억이었거든. <웃음> 음, 너무 싼데 그거는? 너무 싸지. 음. 그리하여 오케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8억 5천. 8억 5천. 그런데 지금 가격 8억5천만 해도 네. 그거보다 살짝 작은 평균 163제곱짜리랑 가격 이 현재 실거래가랑 같거든요. 아아 분당이 되게... 다시 살짝 네. 올랐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 봐 네.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네. 지금 최저가 얼마? 네. 지금 최저가 6억 3천이에요. 대박인데 6억 3천. 어 사고 싶다. 그러게. 해 바, 바닥에 어? 돈이 있다며. 어, 이 정도 없는 사람 어딨어? <웃음> 다들 막 주머니에 6천 정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네. 내가 분당은 어. 그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어, 어. 서울처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지구에서 조금 벗어놨잖아요 어, 그렇죠. 좋은 거죠? 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보다는 뭐 대출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그쵸. 곳이죠. 네, 네. 오늘가 지금 이제, 이대책 이, 이 나온 다음부터 도대체 경매 물건 뭘 해야되나 네.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해야되죠 나라에서 뭐 하지마 뭐 오늘 이번에는 이렇게 네. 할거야 그러말잘 들어야 돼요 그거 좀 따라야 돼잘 어. 일단 여기는 우리 네. 경매할때는 별로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돈과 달라지는 점이 없거든요. 맞아요. 양도세 중과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출도 해줘요. 사업자 네. 대출로 받으시면 네.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책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좀 편의 대출 전과 크게 다르지 어, 않나요? 어, 사실. 그렇죠. 네. 어, 이거, 사,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나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주택 가계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다주택자 이제 세금 안 내고 투기를 도장하는. 일부 다주택자를 견제하겠다는 거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견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돼서 정... 정당하게 대출을 받고 음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양도세도 사실 어집 가격이 이제 양도할 때차익이 있어야지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 양도세 음. 많이 내면 좋겠네 아 세금 냈으면 좋겠어 양도세 <웃음> 많이 냈으면 좋겠어 <웃음> 이쪽으로 어, 가면 대가선 저 아파트 옆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긴데 어 여기다 <웃음> 해동이다 여기다 여기에여기에 어. 예, 가봐 띵띵띵띵 띵띵띵. 얘는 남향이더라고요. 남양 응. 먼저 물건을 보러 가요. 네, 어떻게 물, 생겼는지 어, 물건을 본다고 해서 문을 뚜들기거나 배를 누르거나는 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야 돼. 여기문 열렸어요. 네. 어, 여기만큼에 들어가서 갑자기 둥근 느낌이 드는데? 전내 샷돌이가. 오, 매미소리. 갑자기 습끄러운것 같아. 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예쁘지 않아요? 잘해왔다. 확실히. 네. 있는 동네야? 어, 맞아. 어, 네. 이것도 12억까지 갔던 집인데. 그렇지. 그것도 10년 전의십이억 10년 전의십이억 여기서부터 1호겠지 어. 일단, 일단 여기가 사이드 지금 방 다섯 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아주 넓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지금 1호라서 사이드 집이에요. 사이드 집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집이네요 좋아요. 1 2 3 4 스카이라이트 네. 두 번째 있는지 맞아요. 사시가 그래도 사시 근데 여기가 일 맞아요? 1호. 한층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되게 커요, 그렇죠. 정말 좋겠다. 어. 거실이 엄청 하나, 크네. 둘, 셋, 넷, 다섯. 어. 네, 저거 다섯 번째 집. 다섯 번째지. <웃음> <이제>. 저기가 <웃음> 저기 같은데? 둘다 <웃음> 있잖아요. 문이 <둘이> 열려 <웃음> 어, 있고요. 이쪽 집이면 상태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쪽 집은 하이셔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이셔스가 안 되어 있어요, 층에. 둘 중에 하나. 아유, 시끄럽지 않아? 아유, 죄송한데. 좀... 어. 아이고, 차끼리 다리 엎인데 그걸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아유, 정말 그런데. 그쪽이 훨씬 더 저쪽. 그쪽이네 처음이 맞네. 아, 그렇군요. 저쪽 이렇게 한번 올라가보자. 어. 응. 흔들... 올라가봐요. 흔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넌 어디 가시오? 이거 어떻게 요뭐 어떻게 해요? 먼저 우편물을 잠깐 봐요. 우편물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음, 이름이 다르네요.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실 때 앞에 네, 네. 다른 여씨나 이런 분들이, 뭐, 무릎 제대로 나가 그래. 자연스럽게, 응. 우리 집 가듯이, 어, 우리 집같듯이나다 아, 살짝 긴장돼, 그럴 때는다 <웃음> 아,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면 응. 뭐라고 안 하는데요. 응. 쭈삐쭈삐 하게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처럼 쭈삐쭈삐 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응. <웃음> 우리 그, 가면 고장나아요 오래된 집이다. 음. 저희는요, 5층 가서 잠깐 보고 바로 내려갑니다. <웃음> 눈 맞추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자. 음. 현관을 보잖아요. 저희는 가면 항상. 아까 우편물도 응. 사진을 찍고 편관도사진 찍고 입춘되길 너무 오래 있다 응. 음. 그죠 어르신이 굉장히 잘안 치우시나 <웃음> 아이고, <웃음> 너무 연세가 너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부동산에 가시죠 가끔 뭐꼬치꼬치 물어보는 경비원수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집 보러 왔다고 하시면 되고요. <웃음> 부동산 아줌마처럼. 네, 부동산에서 왔어요. <웃음> 그리고 현관문에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는 현관문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비실 알림 누르고 문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은잘 열어주세요. 가끔 물어봐요. 집 보러 왔어요라고 하면 부동산? 돼요. <웃음> 저기 있다 부동산. 거기 안녕하세요. 저기 응.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응. 여기 예, 네. 네. 네. 여기 이 네. 동에 네네. 대형 물건, 너무 경배 나온 거 있어서 네네. 그게 몇가가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거래가 가 너무 없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육십팔병은 어쨌든간에 음. 1 년에 한번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잘안 나와요. 음. 그래도 팔억은 넘게 쓰셔야 돼요. 네. 많이 왔어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쓰셔야 쓰셔야 그, 될. 판어 가격이 얼마 정도 팔고? 얼마에 팔? 지금 네. 지금 그 정도 침은 어쨌든 8억5천에서한8억한8억5천에서초 사이에. 아, 아, 전세는 어떻게 나가요? 전세는 수리가잘 되면 육억까지 갑니요 전세는 수리 상태가 장화기 때문에. 그 수리 잘하면 해당에 6억 까지 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주까지나죠 음, 네. 리가 별로 안돼 있는 거 보통 얼마예요? 그러면? 보통 뭐한 5억, 5억 5천대리다 어. 음. 어. 네. 하면 이거 5천이되나요 완벽하면 음. 받을 있는데, 음. 이제 68평을 음. 수 있는데, 근데 68평은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 시간 걸리, 있겠죠. 음. 있겠죠. 왜냐면 음. 48평까지는 잘 움직여요, 음. 50, 48평에서 50평이 넘어버리면. 네. 5 0평6 0평은 대형이잖아. 나한테는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그하 나갈 음. 수 있는 거고. 음. 근데, 그때보다 그때. 잘된게잘나가 매가는 네. 한 8억 5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면 되게 네요 일단 나와 있는 시세는 높은 거는 9억 5천에서 10억이에요. 아, 나와 있는 게 아. 네, 높은 거는. 얘는 5층이라서. 네, 그래서 내가 높은 거, 5층이라서 그 정도 부르는데, 네. 요새는 거의, 요번에 음. 감정가가 얼마 잡혔어요? 9억. 9억 잡혔죠? 네. 거의 80% 이상 쓰셔야 돼요. 음. 7, 80% 쓰셔야 음. 돼요. 음. 이해되셨죠 이제 <웃음> 네. <웃음> 가격이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올해 아침에 가서 그리고 부동산은 한두 군데 이상 보시는 게 좋아요 저기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저거는 저 사장님의 견해일 뿐이고 더될 수도 아니면은 가격이 더안될 수도 있어요 음.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가, 거래가가 없으니까. 뭐한 어. 어, 8억 5천 정도면은 그 바로 밑에 평형하고 가격 차가 얼마 안 나니까 좋겠다 네. 그런 네. 인 거고요. 여긴 너무 대형 평수 라서.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 가야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어딨을까요 어... 조이씨 관리실이 어딨는지 아세요? 아 저거예요? 유치원유치원유치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시세조사 하실 때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이 사장님 전화 통화막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짜증나서 내요 <웃음> <웃음> 근데 이해해드려야 돼이분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맞아. 우린 당장 이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까 다 얘기 솔직하게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고 어 여기서 얘기가 잘안 되면 은 저분한테 우리가 고객이라는 걸좀 어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음. 그래도 말이 안 되면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맞아, 다른 데또 가시면 <웃음> 어. 돼요. 괜히 심기 건들지 마시고 상사 어, 하시는데 보게 <웃음> 되는 거니까 아, 괜히 감정 상하지 않으시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네. 지금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꼼꼼하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 우선 부동산은 최소 두 군데라고 했지만, 네. 두 군데 이상 가기도 많이 하죠. 음, 가격이 안 나오면은 음. 정확한 가격을 얼마나 차를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네. 그거를 알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가격에 만족스러운 낙찰을 받을 음. 수 있죠. 근데 지금 매물은 1 0억짜리 나와 있기도 하대요. 응, 음, 고층으로. 음. 보통 관리실은 어? 1층이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관리비, 미납이 어떻게 돼있나 좀 확인하러 왔는데요. 이베X이동X불호야. 네. 아니요, 아니요. 경매 물건 나와서. 네? 어 다른데. 데는... 이게 낙사 받으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라서 모르면 안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개인 정보법이 강화돼가지고요.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된대요. 다 어, 언제부터 다다 알려주던데 다 기록이. 그런데 우리는 다 교육받았는데 못 알려줘. 조심도 모는 음. 거. 음. 저 아파트 신 시민들 다나있어요다 음, 알려주세요. 아유. 안 그러면 나중에 막 분쟁거리가 돼서. 음. 그냥 일반, 무, 한, 일반 물건을 몰라도 음, 경매 물건이라서 어, 경매 물건을 알려주세요. 그럼 많아 적어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냥 안심 한번 하셔도 되요.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모르셨어요? <웃음> 네, 모르셨어요? 네, 모요 연락 많이 왔어요? 아니, 안 왔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 다 개인정보가 강화돼서 안 알려주는구나요? 즘엔안 알려 안 알려주는 데도 있구나. 그렇구나. 음. 아유, 또. 근데 센스 있었어. <웃음> 많아요, 적어요. <웃음> 대답도 센스 있으시던데. 네, 대답도. 어. 안심마음으로 안 해도 돼요. <웃음> 이제 어, 대충 임장을 했네요. 대충 임장. <웃음> <웃음> 오늘 대충 임장 끝인가요? <웃음> 괜찮을 거면 좀더 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겠지만 사실 나, 나올 건다 나왔어요. 예. 네. 가격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도 음, 봤고. 네. 음. 네. 뭐올소리를 하면 전세가 6억 5천까지도 가능은 하다고 하고요. 네. 보통 수리 안 하면 5억 5천이고 5천, 네. 평균 한 6억 정도 음. 음, 음, 음. 네. 가는 어한 8억 5천이면은 음. 어느정도 뭐될것 같은데 실제 네. 매물은 한 10억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관리비 미납은 거의, 거의 없는거 같고 갖고. 네. 그리고 뭐 내부상태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음. 겉에만 봐도 그냥 아주 음. 평범한 아주 낡은것 같진 않아요 어, 그냥 네. 수리가 필요한 네. 여기 평수가 크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입찰을 네. 고려하신다면 수리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그닥 활발하지는 지금 현재 상태. 네. 워낙에 대형 평수라서. 어, 49평 49 음. 이하가 좀달 된다고 음. 했으니까. 목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흠 에어 하우스라든가. 음. 뭐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 요즘에 그게 법에 통과가 된대요. 아. 음, 한 가구에 네, 두 집을 나눠서 하는 음. 게법 통과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게 좋겠다. 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만 낙찰을 음, 음, 받을 음. 수 있는 실거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잖아요. 아, 딱 좋은데요? 아그러요 <웃음> <웃음> 청소하기 힘들겠다. 아이고 하나에 살아야 되겠다 힘들어. 아, 로봇이 하나 키워야겠네 <웃음> 간단하게 임장해봤고요. 실제 입찰하실 거는 조금 더 여러 군데를 돌아. 아니면서 좀더 정보를 얻으시면은 음. 가격을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할때 동네 주민들이 막 쳐다보고 뭐하는 거냐고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웃음> 네. 어,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음. 우리는 이제 정보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뭔가 개인정보 뭐 이런 문제도 음.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오는 아파트 명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삐뭐 모자이크로 네. 처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 배경에 나오시는 그런 음, 음. 분들도 조금 이렇게 안 나오게 클로즈업한다든가 응. 응.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요 얼굴에 그 탈바가지 안녕 우리가 해도 되지 않아요? <웃음> 아야 <아니요>, 흥분이 <웃음> <손님이> 능력자니까 <웃음> 해주시겠지. <웃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 먹으러 가자 아, 저희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계속 기획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구독해 주시면 그게 알림으로 막 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찾고 귀찮게 찾지 않아도 되니까 구독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은 저희도 그 구독자들 보면서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안녕